버든구에버든구에 이번 불 족발, 마늘 족발. 진짜 장난 아니다. 아, 엄청납니다. 먹어봐. 우와! 에스, 미쳤어. 아이스크림 같아. 에이, 어떻게 족발이야, 아이스크림? 와. 이거 여덟 판먹 장난 아니야. 드디어 힘들어 왔습니다. 희범! 네, 먹방 크리에이터 희범입니다. 보면서 전체한번 평을 하신다면? 그냥 음, 뭐 유치원 같다. <웃음> <웃음> <웃음> 어? 데미지옥 같은 느낌 이 있어. 헉? 어머, 몇번씩이나 봅시다. 어머 어머 어머 웬일, 어머 어일왠일이야 아, 아, 아. 말도 안돼 그냥 뭐머어니까파어 바베큐 족발 하나,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하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아 어머 어아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나이어이어 조금 무섭다. 우리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대일대일머 어머 어머 어